Thank you.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큰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죽게 고함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지함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하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고니 어찌하니 아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